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이렇게 사진만 보셔도 어마어마한 곱슬기가 느껴지시죠? 곱슬머리를 어떻게 변신하는지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 고객님은 정말 저의 오래된 단골 고객님이신데요 마지막으로 저에게 머리를 받으시고 군대 전역 후에 한 번도 자르지 않고 길러온 머리라고 하세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해드렸던 머리가 리프컷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때 그 머리가 마음에 드셔서 다시 찾아주셨어요. 이전에 사진을 보셨다시피 곱슬기가 많아서 우선 약으로 펴놓은 상태고 지금 하는 작업은 볼륨 매직입니다. 아이롱 폼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고객님께서는 컬이 좀 들어간 것보다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느낌만 원하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볼륨 매직하는 과정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볼륨 매직 그 둘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매직은 말 그대로 곱슬을 펴는 작업이고요. 볼륨 매직은 곱슬기를 잡으면서 끝에 이제 매직을 하게 되면 그냥 생머리처럼 쭉 뻗게 되는 부분을 볼륨을 주으로써 끝에만 살짝 들어갈 수 있게 잡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볼륨 매직 같은 경우에도 감각적인 기술 분야기 이 때문에 경험이 많은 디자이너 분들이 끝에 있는 컬을 정말 예쁘게 잘 살려 낸답니다 이것도 잘못해 버리면 그냥 볼륨 매직기로 끝에 컬을 넣는다고 해서 컬이 다 걸리는게 아니라 그냥 헹구고 나왔을 때 생머리처럼 되는 경우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것 또한 경험이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이롱폼을 잘 하시는 미용사 분들이 볼륨 매직을 정말 능수능란하게 잘 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곱슬기도 패야 되고 어느 정도 위치에서 뜸을 들여야지 컬이 만들어지는지 그거를 상상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아이롱폼 하시는 미용사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약을 바르고 헹구고 나왔을 때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찬바람으로 두피만 건조시키고 작업을 진행을 한답니다. 그래서 영상을 보시면 수증기가 많이 올라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컬이 만들어지고 곱슬이 펴는 과정도 같이 지켜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직기로 한번 다려주면서 수분을 날려주고요 컬을 어디 부분에서 넣어야 될지 리지를 어느 부분에서 살려야 될지 그 부분에서 멈추면서 뜸을 들이고 컬을 만들어 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세게 집진 않고 수분기를 살짝살짝씩 날려 주면서 각도를 조금씩 조금씩 위로 올라가면서 릿지를 형성하면서 뜸들이는 작업 시간을 조절해서 컬을 만들어 줍니다 모발 전체적으로 물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볼륨 매직기로 수분을 조금 날려 주시면서 곱슬을 같이 펴주시고요 볼륨이 들어갈 위치를 찾아서 뜸을 들이면서 볼륨감을 살짝씩 넣어 줍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각도를 조금씩 올리면서 볼륨을 만드는 편이에요 볼륨을 만들어야 될 부분은 수분과 볼륨 매직의 열과 함께 컬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정도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말없이 볼륨 매직하는 과정 같이 한번 보실게요. 이전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끝부분만 살짝 볼륨이 들어간 게 보이시나요? 정말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륨 매직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